서로가 좋은 거, 상관에안 좋은 것, 상관에안 좋은 것이 정면에 나와 있잖아요. 뒷면에 좋은 건 숨겨져 있고, 평간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게 정면에 나와 있잖아요. 뒷면에 좋은 건 숨겨져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안 좋은 것을 상쇄시키면서 독해 발휘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관하고 평간이 만나서 합살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합으로서 그 살기를 제거시켰다 해서 합살이 제일 깔끔하다고 합니다. 보통 극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오행으로 보면 극하는 오행이거든요. 수하고 토는 토극수, 이렇게 되니까 극한의 오행인데, 여기서 무게 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두 개는 합으로서 정리가 된학입니다 합으로 정리된 거는 서로가딱 끌어안아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질 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좋다 안 좋다만 딱 알면 해석이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이 십성을 그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두 개의 쓰임이 되게 좋잖아요, 지금. 평가는 관이잖아요. 관. 어쨌든, 어쨌든 간입니다. 그리고 평간에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칼을 갖고 있는 이게 칼이 사람을 베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칼인데 이 칼이 사람 살리는 칼이 되고 핵심 포인트 잘 집어내는 예리함을 가지는 관이 되는 겁니다. 상관. 상관은 관 어떻, 어떻습니까? 어, 일단 표현도 되고 호기심, 순발력 이런 게 전부 상관인데 굉장히 순발력이 좋고 호기심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능력도 빠르게 굉장히 속전속결 빠르게 이렇게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서는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되게 나한테는 좋은 것 그러니까 잘 된다. 자식이 좋다. 나한테 좋다는 것 바로 자식잘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좋은 것은 대입시켜서 다 좋게 해석을 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만 다 정리만 되고 나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좋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기능이 다 좋게 써여지고 있기 때문에 장간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좋은 쪽으로 다 전환되어서 써여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관은 잠재적으로 억울함과 분노가 갈려서 나와요 그 감정들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상관 자칫하면 폭력, 폭행, 혹은 굉장히 도발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관하고 이렇게 합의되면서 안 좋은 게해소가된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조절해버려 조절했다는 표현보다 이나면 조절됐다고 표현하면 되고 여기서는 조절보다는 서로가 서로 그 살기를 상관이 잡고 만나고 음. 에너지 다 써버린 거죠 음. 그렇게 튀어나오면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웃음> 상관의 장점 남들만 가지고 일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관계가 어그 장관에 해당되는 가족관계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설명을 할 때는 매입을 바로 시켜서 설명하면 됩니다. 병환이 그냥 나 것으로 음. 이렇게 있으면 살기가 돌아 더군다나 제가, 제가 생활 때 살기가 돌게 되거든요. 그냥 병관 하나만 있는 것보다 더 돌게 되거든요. 이 살기가 여기서는 잡혔다. 그러면 반으로서 뭐 안하게 되는 것같내 직장, 이사해서 뭐 일을 하거나 이럴 때도 안전한 그런 관이네요. 그래서 어 지금 이두 개가 지장가에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합의된 거는 좋은 정관의 모습을 띄고 있는데 만약에 인수가 이렇게 평관으로 안 바뀌고 정관으로 그대로 올라왔다면 완전 문제가 심각해. <목소리> <목소리>